아, 속삭이는 하다. 나를 사랑한다고. 아, 헤어지며 하는 말. 나를 잊으라고. 거리에는 눈이 쌓이고. 내가슴엔 사랑했으니 그대 가슴 안에 흩어져버린 눈꽃이 되었나요